저는 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이 건강하면 숙면을 한다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실제 베개 하나 제대로 맞췄더니 뭐1 0년 불면이 해결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냥 스마트폰에 그 충전기 있죠 우리가 자는 동안 잠, 잠은 충전이고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 뭐컨넥터하고 이거 죠 콘센트라거나 뭐 그게 딱 안착이 되면 충전이 잘 되는데 이게 오래된 것들 보면 그렇죠잘 안돼 갖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딱 꽂아지는 그래서 지금 음 여기 경추 1번 어 아틀라스라고 한 아틀라스라고 하죠 그 저기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경추 1번은 이렇게 그냥 목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게 아니고, 이 두개골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요철에 대한 요 철에다가 요 철이라고 하나, 요라고 하나. <웃음> 그처럼 딱 두개골을 딱 꽂고 있거든요. 그게 경추 1번이에요. 그게 제대로 딱 돼서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신경 전달이 되고, 그 뭐, 우리 몸과 두뇌가 다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가 딱꽂 제대로 꽂혀져야 되는데, 이 경추 상태가 불안하면 그게 잘안 되는 거 잡고. 자꾸. 그래서 이 목이 불안하면 이이 이 숨골 위에 있는 이 호흡 중추와 이 잠을 관장하는 그송과체그 앞쪽으로 그 뇌하수체 같은 뭐 복잡한 뇌 구조를 어 정상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 드는 불안하게 만 때문에 이 잠의 질에침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목은 침 충전기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목이 불안하면 충전기가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물이 많은데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요 봤더니 이 집으로 들어오는 호스가 있는데 물길를쫙 수도관이 와 있는데 호스가 눌려 가지고 아예 물이 안 나와요 조금 밖에 안 열려요 그 안에 뭐 때가 찼든 눌렸든 뭐 그래가지고 물이 찔찔찔 나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내가 숨을 쉬는 이 거의 무한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내 숨길. 그게 호스잖아요. 호스가 물이 잘안 나오는 공기가 잘안 빨아들이는 상황. 평상시에는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만 자는 동안은 내 의지가 상관이 없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든 어떤 대부분 중력이죠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살찌면 코곤 하는 게이 비만이 목구멍에 살을 찌우고 또 하나는 비만으로 인해서 늘어난 식구들을 매겨 살려야 되는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기도는 더 좁아진 상태 아주 상태가 안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막힘 어, 이 기도의 첫 출발 이 코가 제대로 뚫려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어, 비염 인구가 우리나라 2천만명을 예상하더라고요 병원에 간 인구만 천만명이 넘고요 해마다 그 병원 안 가고 나같이 버틴 사람들 보면 저도 이거 끼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만 있으면 이제 비염 잡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 가는 사람들도 천만이 넘을 거라. 그래서 이 천만 명의 사람들이 호흡의 문제를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잠잘 때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지니까 안타깝지만 가는 세월을 어찌 갔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어 허리가 숙여지면 또 허리가 펴지도록 어떤 보조 기구도 착용하고 뭐 무릎 보호대도 하고 하듯이 뭔가는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냥 말씀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그 골격 구조, 턱 턱의 문제, 뭐 기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혀더라고요. 우리가 자악개나혀 조심이라고 해도 죠 자, 우리가 잘 때는 혀를 안 쓰니까 뭐 조심할 일 없겠다 싶었는데 이 혀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대우해준 사람은 이 혀가 배신을 덜할 것이고 혀를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좁은 데막 가둬놓고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런,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이게 이빨 자국게 이게 좁은 데꽉 갇혀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넘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지금 보면 입을 벌렸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막는 가장 큰 막에는 혀예요. 이게 벽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이 혀는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형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깨어있을 때 말아야죠 삼켜야죠 뭐 음식 떠올려야죠 맛보야지 뭐 해야지 키스도 해야지 뭐하튼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잘 때는 할 일이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내가 잘 때는 쉽니다 어떻게 쉬냐고요? 이렇게 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무흡 때문에 온 사람들을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재워요. 그 잘때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MRI를 찍는 거예요. 근데 MRI가 그 동영상 MRI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초 간격인가? 1 0초간격으로 이렇게 찍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상태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